여보 다녀올게 애들 잘 보고있어 음 조심히 다녀와 휴 주말인데 또 애들이나 보고있어야 되다니 소파에 누워서 그냥 티비 보고싶은데 그래도 좋은 아빠라면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줘야겠지 니아야 리아야? 아 뭐해? 뭐해? 응? 음? 리아야!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빠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 뭐해, 너 뭐해? 리아야! 너 어디 아프니? 치놀이 중... 치놀이 치채놀말 못해요 응체놀이는 그건 어떻게 하는건데 아빠도 놀아줄게 그냥 죽은척하는거죠 어. 뭐야 <웃음> 아니 그러지말고 오늘 계획대로 아빠랑 놀이터가서 놀이터 놀자 에 에이, 뭐 계획은 무슨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아빠 시체놀이? 잠깐 이거 좋은데? 어, 그래, 그래, 그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 리아야, 그러면은 우리 계획을 바꾸자 우리 같이 시체놀이 하는 거야 응? 좋아요 그래, 그래 아빠는 그러면은 소파 위에서 이렇게 시체놀이를 할게 잘 봐봐 꿀구다 아이고, 시체놀이 재밌다 아빠, 그냥 어, 누워, 어? 누워있는 놀이라서 신났죠? 헉? 아, 아니야! 진짜 아빠도 시체놀이 재밌을 것 같아도 그래 리아야 그러지 말고 음, 아, 그래, 그래, 그래 누가 더 죽은 척 잘하는지 내기하자, 어때? 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 방에서 시체놀이 해야지 아, 그래, 아빠도 시체되는 거 봐, 보고 가야지 어 그래 그래 거룩, 누가 더 시체, 시체 놀이 잘하는지 내기하자 네 걸어가면서 시체 해야지 아아 아. 아.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다고? 시체 놀이 하면서 소파에서 쿨쿨 낮잠이나 줘야지 이게 웬 떡이야? 한번 자볼까? 시체놀이 시작해야지 TV 켜고 시체놀이 시작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늘 우리 학교도 안 가는데 같이 놀지 않을래? 아아내 생각에는 말랑이 거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소꿉놀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꿀짜리랑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놀다 나가서 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집에서 아빠 비상도 찾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시체 놀이 그게 뭔데? 이렇게 죽은 척 하는 거야 아니 그걸 왜 하는데? 말 걸지 마아나 심심하단 말이야 너도 해봐 그거 재밌어? 음, 한번 해볼까? 한시간뒤 루루야 근데 니네 가슴팍에 있는 그건 뭐야 이거 이거 케첩이야 진짜 리얼하다 어... 두시간뒤 쟤는 말안 해. 제발 이런 거 말고 나와서 놀자. 어? 어? 어? 아빠랑 누가 더 오래 죽은 척 하나 내기해서. 뭐? 아빠도 이렇게 노잼 놀이를 하고 있다고? 히히히히히히, <웃음> 이미 <웃음> 재밌다. 케첩에다가 감자튀김 찍어 먹어야지 음. 돼! 아우, 내입 나가 케첩을 아빠, 뭐해? 자? 나 아, 심심하다고! 진짜 놀이 중이야 말하네. 그래, 오빠랑 아빠는 똑같아. 그냥 둘다 나란히 탈모나 걸려버려라. 아, 탈탈모? 진짜는 아, 탈모 안 걸려. 아 오빠, 진짜 진짜 진짜 안니었나 거야? 응. 어... 다녀왔어요, 얘들아. 여보, 나왔어요. 아유, 어? 피, 피, 어, 여보! 여보, 이거 뭐야? 이거 피? 이거 뭐냐고! 어, 맞다. 얘들, 리아야! 아니요 시체놀이 하다가 깜빡하고 졸았지 뭐예요 여보 왔어? 시체놀이 하다가 깜빡 졸았네 놀이? 그럼 아까 거실에 있던 그 피는 뭔데? 아 그거 개차목다 걸렸지 시체놀이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음 야디가 설명해드려 음.. 시체 놀이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워서 죽은 척 하기에요 그걸.. 왜 하는데? 아이씨, 아이씨, 글쎄요 아냐 아냐 여보 이거 진짜 재밌어 애들 놀아줄 딱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어? 너무 음. 좋던데 이거 이 진짜 안심해라 아유. 요르르는 글쎄요, 아이 요리로도 시체놀이 중인가? 아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 진짜. 요리야, 요리야, 엄마 왔어. 어? 요리야, 너도 시체놀이 하는 거야? 요리야. 어, 어, 요리? 나,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웃음> 이 시체놀이 아니야? 이제 괜찮아 아, 요리야 다행이다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야 시체 놀이를 하라니까 진짜 시체가 되면 어떡해 뭐? 어, 오빠가 안 놀아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여보 어. 그리고 내가 애들이랑 잘 보라고 했죠 어, 어 나도 애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어 죽은 척 놀이를 아이 그게 최선을 아. 다한 거야. 그게 최선을 다한 어. 거냐고. 그게 그게 어. 최선을 어. 다한 거냐고. 아 이제부터 우리 집은 시체 논의 어. 금지야. 야, 야 시청률 금지인 거 몰라. 그만해. 오오오네 어, 어, 오케이 를 보. 볼 됐잖아. <웃음> <웃음> <웃음> o h a y